야 무섭다. 이거 네뭐 어디 급한 일 있나? 다섯 개까지만 얼른 당기고 밴드 풀자. 어깨에서 소리 난다. 어휴, 잘한다. 어휴, 잘한다.